세계 최초로 개발된 보적 박사의 수리심리학과 사주로 푼 숫자풀이 상담 시스템 개발 사업 설명회 보적 박춘건 소개 부산대학교 대학원졸 공학박사 전 키스티 국가출연연구소 20년 근무 현 수리힐링연구소 대표이사 천부경 운명과학 교육원장 수리힐링상담협회장 보적 박사의 개발 및 창시현황 천부경 6의 비밀 수리사주 수리심리학 2007년 천부경 6의 비밀해독 운세감정법 개발창시 2008년 천부경 5기 체질론 체질다이어터법 성명학 장명법 창시 2009년 천부경 타로카드 성격분석법 개발 창시 2010년 천부경 진로직업상담법 브레인미션 수련법 개발 창시 2011년 천부경 예지법 운명카드 개발 2012년 숫자풀이 인연법 숫자풀이 부자론과 상담법 창시 2013년 천지운수상담법, 천풍지풍방풍법, 수리심리학 창시 2014년 숫자연상법 심리테스트 개발 및 창시 상표서비스 특허권 한국특허청 2009년 브레인미션 등록 2014년 수리사주, 수리성명학, 운세 및 운세 타로 카드, 수리심리, 수리힐링 등록 2015년 수리멘토링 출원 중 2016년 포폴스 출원 중 주요 저서 1. 천부경 6의 비밀 2. 천부경 6의 비밀 높은 운명과 운세 3. 오기체질과 체질 다이어트법 4. 숫자풀이 인연법 5. 힐링 레포트 6. 천지운수 상담법 7. 타로카드 상담법 8. 핸드폰 운세 상담법 9. 수리 성명학 10. 천풍지풍 방풍법 개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1. 숫자 운세 DB 서비스 www.수리사주.com 2. 숫자운세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숫자운세 3. 운명주기 운세감정법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운명주기 4. 포폴스 코이스크 상담 소프트웨어 템플릿 PC 상담용 및 업소용 개발 지사 안내 본사, 서울 용산구 원유로 1가 36-1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37-9 유광빌딩 601호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81-3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264-15 기타 문의사항 서울 용산구 원유로 일가 36-1 보적박사 직통 010-8558-3000번 010-8558-3000 수리사주 키오스크 상담시스템 사업설명회 보적박사에 의해 세계 최초로 창시되고 개발된 수리심리학과 사주학을 기반으로 숫자풀이 상담시스템은 미래 지식산업을 이끌어 나갈 카운셀링 산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첨단과학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지식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분야인 상담과 카운셀링 분야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포폴스 키오스크 상담 시스템은 일반인, 전문 상담인, 상담 전 분야의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포폴스 상담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지식창조산업의 모델로서 새롭게 창시한 학문과 과학이론의 창조물을 IT융합산업의 하나인 창조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신지식산업의 하나로 미래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포폴스 키오스크 상담시스템 사업은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심리 상담, 운세 상담 등의 전문 상담인을 돕는 도우미 시스템으로 수익구조 배분 방식. 2. 일자리 창출의 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대리점 사업은 인터넷상에서 포폴스 상담 시스템의 설치 마케팅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3. 여가와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 커피숍, PC방, 병원, 미장원, 휴대폰 판매점, 찜질방 등 여가 공간에서 좋은 반응 기대 4. 그리고 전문 상담시설과 사무실인 포폴스 상담실의 신서비스 산업 분야로 발전 과학적 이론과 학문으로 신뢰성 있는 상담센터, 힐링센터로 발전되며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감 5.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상담 및 입문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하여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의 역할.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인터넷 재택 대리점 모집에 많은 분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시범 대리점과 시범 포폴스 커피숍 그리고 시범 포폴스 상담실을 개설 예정입니다.